배추심을 자리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구배가 져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쪽으로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경사가 이렇게 쭉저있는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밭장난을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밭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가서 끊어가지고 뒤에 사람이 또낫으로 잘라주고 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혼자 예. 혼자도 할수 있습니다 마크 요게 움직이면서 홈을 꺼주면, 이안기할 때, 이안기 심을 때 보면은, 이렇게 마커가 자동으로 착각착각 내려가거든요. 네. 여기 뭐 심으실까요? 양파 심을 자리입니다. 아, 여기도 양파? 양파.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양파 몇 평씩 심으실 거예요? 한 2만 5천 평. 요뭐 <웃음> <웃음> 뭐 보여요. 주그 대비 뿌리고 비료 뿌리고 그 장만을 해 놨는데 어 보통 농가분들께서 이렇게 보면 그 양파밭을 양파는 뿌리를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밭갈이를 깊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한4 40, 0 40전 이상은 들어갑니다. 색깔 차이가 나죠 여기는 퇴비랑 비료가 하나도 안들어갔는 밑에 이제 생땅이고요 음. 요거는 퇴비랑 비료랑 섞이니까 여기 지금 퇴비 같은 게 보이죠? 음. 근데 이렇게 해야지 양파가 잘클수 있다 늦게 심어도 뿌리 활착을 깊게 멀리까지 하고 수확이 끝날 때까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분들이 대비랑 그 다음에 완효성 코팅 비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녹는 게 아니라 봄 되면 날 따뜻해지고 수분만 맞으면 그때 천천히 용출돼서 나오거든요. 뭐 뿌리가 뻗어나가는 만큼 계속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페 식당에다가 그냥 탁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9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900만원 조금 넘어요? 네 기존에 있던 건얼마예요 기존에 있거건한 뭐 600만원 선 지금 추가된 네. 거 네, 이제 유압 실린드가 벌써 하나, 둘, 세 개가 더 장착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팅까지 기존에는 그냥 비닐만 신은 거 있었는데 요즘은 비닐 잘라주는 커팅기 아, 비닐 잘라주는 커팅기? 예. 네. 잘라서 자기가 탁 잡습니다. 직접 가서 끊어가지고 뒤에 사람이 또 낫으로 잘라주고 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혼자 착착 예. 혼자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지금 뒤에 심는 팀들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 명을 두는데뭐 여유 있게 하려 고 그러면 혼자서도 피복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 양파 망을 직선으로 잘 따면 이 밭에서 한 망, 두 망을 더딸 수가 있거든요 100% 밭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꼬불꼬불한 밭이 아니라 될수 있으면 일자로 착 예쁘게 딸수 있는 그 마크 아, 그게 마크 마크. 네, 마크, 이제 길을 잡아주는 마크를 찍어줄 수 있는 좌우측, 이것도 안에서, 어, 유압으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이 조정이 다 됩니다. 아, 그리 궁금한 게, 옆에 네. 날리는 저 날개. 네. 저게, 그, 길, 똑바로 잡아준다는데, 네.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여기 그, 금이 그려져 있으니까, 앞에, 맨 앞에 여기 보면, 핸들, 트랙타 중앙에 여기 있죠? 예. 네. 보고 그냥 그대로 핸들만 잡고 있으면 갑니다. 옆에 있잖아요, 옆에 보이는 거. 네. 금을 아. 꺼놨는게 앞에 줄이 쫙붙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 이양기 모신, 뭐,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웃음> 비닐 피복하면서 약도 쳐주고, 그 다음에 농민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요게, 비닐 롤도, 요게, 500m를 안 말고, 700m를 말거든요? 왜요? 700m를 말아놓으면, 요 안에 약이랑, 어, 비닐이랑 같이 균일하게 탁 떨어지면, 약넣고 비닐도 같이 교환할 수 있게끔. 500m를 말아보니까, 이, 약은 항상 남거든요? 그러면 자꾸 다시 또 붓고 물 붓고 하면 약그 제초제가 독해지니까 거의 같이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 남고 비닐도 딱 떨어지고 음. 그렇게 하면 그 일도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교체하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시간도 절약할수 있고 네한번 오래 할수 있고 네, 네. 자 여기도 보면 경사가 이렇게 쭉저있는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밭 장난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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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늘 심으려고 이제 준비해 놓은 밭인데, 그, 도자 가지고, 도자를 불러 가지고, 약간 울퉁불퉁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사를 원래 잡혀져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한번더 손을 본 자리입니다. 어.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밭에 물이 하나도 고여있질 않죠. 아 뒤로 이제 배수가 물빠짐이 돼서,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쪽 위, 위가 높고, 저기가 높 뒤쪽에 이제 배수로 쪽, 뒤에 물 빠지는 쪽이 맞죠길 밑에 있다. 길 밑에, 길 있다. 밑에 있고, 네. 쪽으로 갈수 길 위에 있네. 네, 길, 위에 아, 네. 길 위에 있고. 네 여기는 길 위에 있고, 여기는 길 밑에 있고. 네. 태풍을 두번 네. 맞은 그 격근 배추밭이거든요. 아, 태풍을 두번 맞았어요, 여기? 네, 두 번의 태풍이,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지금 배추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요? 어린 잎에서 바람을, 바람이 워낙 센 태풍이 두번 지나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여기도 뭐 경사를 했으면 이런, 이런 게속이잖아죠 게 그렇죠. 이제 물이 고여있는 저런 상황이 안 생기겠죠, 아무래도.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늦어도 요즘 뭐 불이 밝은제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자재들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따라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